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이의 가족 발봉입니다 익숙한 그배전국항의 왕선장호 타러 왔어요 오늘 날씨가 6시부터 9시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구름은 좀 껴있습니다 만 바람 많이 분다고 했는데 바람 전혀 안 불어요 여튼 아침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뭐 이따가 터지면 모르겠지만 오늘 오므리고 물잘 가는 날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직구 해가지고 드래곤 튜닝한 캐스트킹 그거고 로드는 지난번에 갑오징어 로드. 대광어 잡으러 온다면서 갑오징어 로드를 갖고 오는 게 정신인데, 끝부분에 아, 이 부분 좀 얇긴 얇습니다. 근데 네, 좀 허리님이 어떤지 보고 싶기도 하고, 괜찮을까 하고 한번 가져와 는데 오늘 큐를 40%, 50%를 갖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신싱몇호 네. 써야 돼요? 오늘 배살이라, 40에서 아, 40, 0살이요 50. 40, 50. 바람까지 니는다고 네. 커피 하잔 드세요! 배살이래요. 자 반을 묶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5호가 있더라고요 5호 더 크죠? 안 돼요? 이제 출항하시네요? 5시 반쯤 됐을까? 자 일단 단차는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겠네요 목돌까지 합치면 60 정도 되고 네. 자 신코는 33호 시작합니다 스나이퍼 공격 도착포에서는 크림베이트가 괜찮았어요 크림베이터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저기 입파동가보입니다 오랜만이라 해서 자 단차는 50 정도? 50 조금 안되겠네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핑크 크림베이트에요 날씨 나쁘다고 하더니 오히려 좋습니다무전도 그래요. 오, 히트. 벌써? 와, 크다. 히트. 선생님, 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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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이트 오, 추고 자. 오, 짜 광어 설란지라고 하시네요. 저 앞에서. 워터벨러리? 어, 예. 워터벨러리. 어이씨, 오, 짜넘겠잖아 비올줄 알고 좀 무장하고 갔는데, 비는 커녕 하늘이 드레맑아지려가. 아! 어이구야, 여기 다 와있네. 가려고 했었거든요 요즘에 안치 소식이 좋아가지고 스케줄이 다 잡혀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부랴부랴 왕선장님한테 선장님나 태워줘 그랬더니 탱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다음주 다다음주에 또한번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원래 물때는 오늘 날씨만 좋다면 오늘 물때가 가장 좋죠 3,4,5물 오늘이 오물인데 광어다운 샷은 물때가 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그창포를또 갔는데 그때는 신주호를 탔습니다 근데 항상 선장들하고 가보면 정말 별거 말씀니다한 마리를 걸어도 털리는 법이 없어요 하여뭐 선장들이니까 당연한거지 히트! 아.. 큰가? 뭐큰가도 사이즈는 고한거만 하네 요뭘 깻잎이야 5차6육면 좋지 나발자라어 <목소리> 떴으니까 바꾸지 말라고 해도 이질없으면 뭐해 갈라나왔거든요 교육을 좀 받았는데 제가 좀 고집불통이라 제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돼요 요거 요거 잘 안된다고 껌모선장한테 얼마나 혼는지 쓰. <목소리> <목소리> 뭐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뭐. 와, 블링바이트다. 힌트, 힌트. 근데, 조금 이상하네. 블링바이트. 떨어지는거 받아먹었나봐요. 보고. <웃음> 어, 보고, 보고. <웃음> 와, 대박 보고다, 진짜. <웃음> 제가 낚시 다니면서 보, 보고 중에 제일 큰 거야.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크다. <웃음> <웃음> 자, 낚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벌써 <웃음> 일어나? 선장님 큰거 같은데? 안 커? <웃음> 하여튼 <목소리도> 선실 옆자리가 명당이에요. 아직은 대검으로 안 보이네요. 히트! 어깨님 아닌 거 같은데. 가모, 가모, 가모. 오, 괜찮아, 괜찮아. 육자다, 육자. 높네, 육자. 오, 괜찮아, 괜찮아. 역시 세 번째 말에 무릎 잡았다. 광어예요, 광어. 육자 같은데, 육자? 오, 저렇게 보니까 더 크네. 아이, 거남 잡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거. 오늘도 또말뚝이네요 이거. 아전 재미없는데 <웃음> 아직 초반인데요 자 트리거 투톤 방따는 그래 거의 가운 훌러 거의 다 로테이션 해보는데 아, 안될때 지금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광다가 제가 광어다운샷을 파질 못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 요 한방은 있는데 히트 이야 크다 이거 깻잎 아닌 것 같아 이야 <웃음> 뭐 했는지야 뭐. 이야 어우 나 실전 이상인 줄 알았어 그래 <목소리를 잘 풀어보려고> <이어어. 목소리도 잘 풀어보려고> 요, 요호야네요 진짜 <웃음> 아니야 진짜 진짜 될것 같은데 갑자짧거 같아 짜짜면나네아 잡고 싶다 아, 잡으시라고요네 <웃음> 나만 빼놓고 다 잡으셔 지금 <웃음> 없네요. 선장님. 나 왕손장만 타기만 하면 네? 내 옆에 분들은 네? 다잘 잡아. 저못 잡으시냐고. 그러니까, 아, 나만 못 잡아. 그게 더 승질하는겨, 나는. <웃음> <웃음> 잡으시는 거다 잡히는데, 나만 못 잡아, 이상하게. 대거 시즌, 네. 언제까지지? 한 6월 하순 정도까지잖아요. 중하순 되면 네. 나오는 개체 수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수원 하고 나가고. 방선장 저 글씨 저번 바꾸셨네. 네. <웃음> 아예 거의 다 지워졌는데. 더위에 버틸만하면 쳐들어올 테니까. 오안 뭐, 나온다. <웃음>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봐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 아전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걸로 한 시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왕선장 전매특허죠? 해드세요. 왜안 드시지? 잡아서 먹으라 해드세요 왜? 예. 해드세요. 네. 해드세요. 자안될땐 잡수고 하는 거지 뭐. 아삽비좀 풀까요? 네. 음. 아, 맞다. 이로 어, 막장에시고드시래 있다 볼만 있다 응? 수이안네요 3미터 안 되겠는데 안아 제가 너무 나중에요? 히트! 와... 무슨 색깔일까? 진작 일리 오시지 큰 거? 뭘 거? 어우 괜찮아 괜찮아 흰색이구나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야 흰색이 흰색. 흰색이 흰색. 어 흰색이야, 흰색. Yeah, 흰색 흰색. 아, 흰색이 와 살짝 걸리 와 이거 봐. <웃음> 터질 와. 뻔했다 이거 야. 바님이 실력이 좋으니까 이거 이거 끊으신 거예요 이거. <웃음> 야 예술이 예술. 틈질 한번 더 하셨으면 터졌어 이거. 리자마자 통 했는데 아 <웃음> 나왔어 나왔어요? 반대 장대, 장대, 아 장대 저도 장대였나 뭔가 통 하긴 했는데 오 줄이 어 줄이 어아 안돼 아또 뜯겼어 아, 아, <웃음> 아 이러지 <이런. 웃음> 네 다거랑 다쓰고 터졌네 한 마리도 못잡는데 바람이 터졌어요 큰일났네 자 바람 터지니까 안 날리면 몰라도 날리면 쭉쭉떠 뭐 내려가죠 간지TV가 60cm 줄 알았어요 60으로 올렸습니다 와, 이거 뒷바람이니까 목소리 그런 거 들리지. 왔어, 와, 그다 걸리신 거예요? 올렸네 아싸 밥이야 냄새 좋다 선장님 바람 안부는데 없을까? 오늘은 없어? 아니 오물인데 나 지금 50보 쓰는데 그래도 난리네 엄청 난리네 <웃음> 어차피 꽝핀 인데 <웃음> 신기일전해 보겠습니다 대는 국물를 고죠 <웃음> <웃음> 한 마리만 잡았으면 배가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꽉 잡고 있어가지고. 어 여기 사장님은 실력도 좋으신데 매너도 좋으세요? 떨어졌나 떨어졌어? 걸다가 사장님 눈 들어가네. 큰일 났네. 아 묵직했어 이번에? 핑크! 숏파이트를 한거야? 네? 그, 숏파이트 안에 딜링을 하시다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묵직하다고 핑크에 아씨 핑크 바꿔야 돼 나도, 나도 아, 핑크. 핑크 써야 되겠네 에이 안될 때뭐라도 해봐야지 얼굴 보고 떨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환가지고 히트! 히트! 어우, 거의 포인 바이크 수준인데? 오, 친다. 쳐, 쳐. 뭔데? 세 마리째, 세 마리째, 혼자. 순간 도달인 줄 알았어. 도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아. <웃음> 나도 지지선수이다 진짜. 방색. 방색. 야. 이거 이거 저기만 새고신데. 야. 조금만 놈이 탕 때리죠? 네. 네. 어긴 어. 어. 어. 있는 건데 그러면. 무럭이다! 히트도 안 해치시네. 무럭이야, 울어. 어그로 코 있을 텐데. 히트! 무럭이다, 울어. 우럭. 오, 광어네? 오, 이야. 왜 이렇게 근데 떨려? 후두두드두드는데 후두두 무럭인 <웃음> 줄 알았더니. 강하잖아 무슨데 오토벨론 아, 오늘 계속 오토벨론이네 히트! 오 이제 나오네 더블 히트? 더블 히트요 더블 히트 왜 이쪽으로 안 나와? 아, <웃음> 빠이트네. 자, 빨간색도 나와요. 히트! 좋다 잘하셨고요. 어, 여기 사이즈는 좀 그래도 아, 어, 맞인가그러 <웃음> 네? 아, 나도 케이블 사이 묶고 싶다. <웃음> 단 차도 좀 올리고, 히트히트와 진짜 옆에 서도 엄청 잡으신어 오, 이거 크다. 오 사이 좋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잡으시지? 네 마리째. 와. 뭐야? 무슨 색이세요? 워터멜론. 네? 어? 워터멜론. 아니, 뭐 케이블 타 케이블 녹색. 아, 이게 좀, 꽝 친다는 게좀 단련이 돼야 되는데, 영상을 올리기가 죄송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겠지? 한시가다돼가는데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배에선 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구강을 치지 이럴 수도 있네. 소리 소문 없이 올리셨어. <웃음> 이런 날은 처음이요. 이런 날은 처음이요. <웃음> 와 근데 나 한마리는 잡고싶다 진짜 나 요즘에 어복 떨어져서 미치겠어 진짜 와. 열심히 해도 안되고 <웃음> 무창포에 가서 가셔서 열3마리 잡으셨대요 거긴 개체수 많으니까 아 어초 어? 히트요? 소리소문없이 거건 하셨어 와, 같은 오토멜론인데 <웃음> 참기름 발라 놓으셨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웃음> 제가 멋잡는 <못> <웃음> 겁니다 제. 사실은 어제 왕선장 카페에 오늘 출항 취소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오후쯤에 그 글을 올리신 거에 보니까 오늘 일기예보가 안 좋다고 2월 하실 분들은 다음 기회로 2월 하실 분들은 하셔라 대신에 바람이 불어도 전투낚시 하실 분들은 오셔라 했는데 왜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취소됐다가 다시 만석이 됐습니다 저만해도 각오하고 왔는데 너무 안나오니까 속상하네 옆에 사장님은 네마리 잡으셨는데 와. 저는 뭐 상대적인 민곤이나 이런거 느껴보지 않는데 오늘은 좀 부정하게 <웃음> 좀 느껴지네요 아. 이제 광어도 필요없고 입질 한번만 입질 한번만 받아보자 한번 아. 입질 한번만 왔어 왔어 히트 히트 마지막 히트 제거랑 일단 걸린것 같아 될것 같아요. 예 네, 광어다? <웃음> 와, 인생광어, <인신공어>, 인생광어. <인신공어. 웃음> 도다리 형이네, 도다리 형. 완전. 이 감색 이렇게 두 마리야. 아 그래도 그런, 그런 게 나오네. 두두 큰 물처럼. 아이고. 아이고 <웃음> 와, 오늘 다섯, 다섯 수 장원이세요, 다섯 수. 아, 전 더블이 튼인줄 알았어요. 제 라인이랑 걸려가지고. 히트만 왜? 광생사이 안녕하세요. 와, 사람을 잡으셨네. 지구도 아닌 사람을 잡으셨어. 오늘, 예, 저기 사장님이랑 저랑 소주 한잔 해야 돼. <웃음> <웃음> 아, 오늘 원 선장님 카페에 공지가 올랐었어요. 주랑 치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투낚시하실 분들 오세요. 그랬는데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화 드려서 히트, 히트, 히트, 아, 사람을 잡으셨네. 조항 뭐 이런 거다 각오들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놀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제일 문제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고 오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 우측에 서셨던 사장님께서 다섯수를 하셨어요 근데 뭐두 마리는 방생 사이즈라서 방생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방생 해주셨고 좀큰 사이즈 육자 둘 오자 하나 칠자에 가까운 육자 두 마리 먼저 영상에 다 담았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저도 낚시꾼인데 조금 덜 창피했을 테지만 아예 꽝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복수전이라는 명목으로 한번더올 핑계는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튼 어, 날씨에 비해서 뭐 그냥 그렇게, 그럭저 나왔습니다. 아예 뭐랑 뭐 이런 건 아니고 자 다음에 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차후에 복수전 하러 하루, 하루 5월 하수쯤에 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